벌써 4월이네요. 봄기운과는 거리가 있는 요즘 분위기지만 그래도 찾아올 인연은 찾아오듯이 꽃도 천천히 피어난다고 해요. 과연 여러분들의 꽃피는 4월, 연애운은 어떨지 지금부터 알아볼게요. 안녕하세요. 나만 아는 언니의 타로 다락방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오늘 볼 타로는요. 4월 연애운이에요. 이렇게 매달 연애운 그리고 종합운을 찍을 때마다 시간이 이렇게 빨리 갔구나 라는 그런 생각이 들고는 해요. 특히 정신없이 일을 한한 한 주면 그런 생각이 더 많이 드는데요. 대체 내 시간은 누가 가져가는 건지 그런 생각도 들고는 해요. 오늘도 영상이 괜찮으시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까지 같이 부탁드리고요. 지금부터 시작해볼게요. 아 시작하기 전에 제가 한가지 이번 영상에서 바꾼 것이 있어요. 그동안은 제가 이 밑에 이렇게 자체 자막을 달아드렸었는데 자막 때문에 카드가 잘 보이지 않는다는 분이 있어서 이번 영상부터는 CC 자막으로 대체하려고 해요. 그래서요 제가 자동으로 자막이 켜지게 설정을 해뒀지만 혹시 뜨지 않으신 분들은 자막 누르시고 한글 누르시면 밑에 자막이 출력될테니 그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러면 진짜로 시작해볼게요 왼쪽부터 1번, 2번, 3번, 4번, 5번이고요 제가 손으로 기운을 이렇게 불어넣어 드릴 테니 여러분들이 정말 원하는 그 번호 나와 맞다고 생각하는 번호를 골라주세요. 지금부터 시작할게요. 일번 리딩 시작할게요 지금 제손 안에는 세장의 카드가 놓여 있습니다 이세장의 카드에는 1번을 뽑으신 분의 초순, 중순, 하순의 연애원의 흐름이 들어있는데요 지금부터 이 카드로 살펴볼게요 과연 이 당신의 한달 동안의 연애우는 어떤 모습일까요? 먼저 초순의 카드를 뒤집어보죠. 휴식의 카드가 나왔네요. 아직 무언가를 할 때는 아닌 걸로 보입니다. 다만 커플분이라면 혹시 싸웠다면 당분간은 화해도 하, 더 싸움을 하지도 않는 그런 상태가 이어질 수 있겠고 솔로이신 분들은 당분간은 그 상황이 이어질 것 같은 느낌인데요. 그래도 다행인 것은 이 카드가 나왔다는 건 내가 어느 정도 마음의 평온을 얻을 수 있는 나 또한 동굴로 들어갈 수 있는 그런 휴식을 얻게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때로는 어쩔 수 없이 쉬어가야 함을 의미하기도 하니 어쩌면 요즘과 비스, 요즘 시국에 맞는 이야기일지도 모르겠다는 그런 생각도 드네요. 중순의 카드를 보시면요 비로소 움직임이 나타납니다 이 카드는요 굉장히 많은 행동력을 담고 있어요 또한 당신이 어떤 행동을 해야 함을 강력하게 말해주기도 합니다 그런데 무슨 행동일까요? 일단 하순의 카드를 먼저 뒤집어 보면 상당히 좋은 카드가 나왔어요 별 카드예요 내안의 희망이 되살아나기 시작한다고 해요 그런데 이 희망은 어떻게 살아날까요? 아무래도 이 중순의 흐름, 중순의 당신이 무언가를 한 행동 때문에 이 희망이 밝게 빛나기 시작하는 것 같은데요. 아직까지 이세 장의 카드만으로는 어떤 의미인지 알수 없으니 다시 한번 두 장의 카드로 알아봤어요. 제 손에 있는 이두 장의 카드는 다시 두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이 카드는요, 가장 좋은 것. 이 카드는요 가장 주의해야 되는 것 무엇일까요? 보시면 두 장의 카드는 사실은 굉장히 한결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번 달 가장 좋은 것은 그리고 어쩌면 이 리딩을 보는 분이 반가워할 만한 이 소식은요. 당신에게 사랑의 소식이 들려옵니다 라고 해요. 내가 화해를 바라는 분이라면 화해를 원하는 누군가일 수도 있겠지만 나에게 새롭게 구애하는 누군가일 수 있겠고요. 솔로분들에게는 소개팅 혹은 내가 연애를 할 법한 썸을 탈 법한 그런 느낌이 보여요. 이건 고백을 받는다라는 느낌보다는 누군가 나와 밀당을 하며 혹은 누군가 나에게 새롭게 나타나 나에게 관심을 갖기 시작했다는 그런 카드로 보이거든요. 그런데 가장 조심해야 할 카드로 이 카드는 왜 나왔을까요? 제가 보기에 이 카드가 나온 이유는 어떤 통제권의 이야기예요.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요. 앞서 봤던 이 카드를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중순에 나는 행동을 해야 합니다. 행동을 한다는 것은 내가 내 행동의 통제권을 갖고 있다는 얘기죠. 더 쉽게 말한다면 누군가에게 휘둘리지 않는다는 이야기예요. 내가 연애를 하려면 내가 이런 기회가 들어왔을 때 거기서 주도적으로 행동해야 되고 배시하는 것들이 조금 부담스러운 분들이 더라도 내가 거기서 강력하게 내가 당신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보여주어야 하순의 이 흐름이 연결된다고 볼수 있거든요. 그래서 보시면 초순까지는 조금 답답하더라도 중순 이후부터는 내가 하는 일들이 좀 풀려가기 시작하고 새로운 사람이 나타날 가능성 그리고 하순에 이별 카드가 나온 걸 봤을 때는 사실은 어쩌면 재회 혹은 싸웠던 남자친구와의 다시 만나게 된다는 것 그런 것들을 의미하지 않는지 조심스럽게 생각이 들어요. 다만 이번 달은 행동력 자체가 나에게 와 있는 만큼 내가 기회를 만들어야 하는 달 그래서 내가 어떤 연락을 하기 힘들거나 내가 그 사람에게 찾아갈 수 없는 어떤 상황일 경우 재회까지 바로 이루어지기는 좀 어렵지 않나 하는 생각도 듭니다. 마지막으로 이번 달에 1번 분의 사랑의 에너지는 어떤 모습인지 달의 모습으로 한번 뽑아봤어요. 이 카드가 바로 달로 상징되는 여러분들의 한 달간의 연애 에너지가 담긴 카드입니다. 보시면 당신이 힘들게 해왔던 것들이 보상을 받는다고도 하는데 사실은 여기에는 아주 강력한 하나의 메시지가 더 숨어있어요. 이 카드가 이야기하는 건 뭐냐면요. 당신은 절대로 주도권을 뺏겨서는 안 되고 너무 상대방을 내 마음대로 해서도 안 된다 어려운 이야기죠 어쩌면 이것 내가 이번 달에 가장 조심해야 할 것과 비슷한 이야기를 카드가하고 있어요 내가 노력한, 막 내가 불가능하다고 생각한 어떤 일을 내가 힘들게 하면 이뤄낼 수 있어요 왜냐하면 나에게 완드 에이스가 있으니까요 하지만 그 일들에 있어 너무 내 맘대로 하려고 하거나 사실 그것보다 조심해야 하는 것은 누군가가 하라는 대로 질질 끌려가 버리면 나에게 온그 에너지를 활용할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해석이 되는데요. 내가 새로운 사람을 만나기 원한다면 주변에 내가 누군가를 만나고 싶다 하고 좀 강하게 어필을 해야 되고요. 내가 제외를 원한다면 그 사람과 마주칠 수 있는 어떤 상황, 메시지들을 내가 좀 만들어야 하는 조금은 어렵고 골치 아픈 상황이 그려지긴 하네요. 그렇지만 제가 이것이 마냥 나쁘다 혹은 힘들다 라고만 얘기하지 않는 것이 어쨌든 이별 카드라고 하는 희망이 이 스프레드에는 분명히 보이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조금만 노력을 한다면 당신이 조금만 더 노력을 한다면 바라는 그 꿈을 이룰 수 있겠다 하는 생각도 동시에 듭니다. 그래서 이번 달에는요. 내가 원하는 게 있으면 누군가 이야기하기 전에 내가 강력하게 말할 필요가 있겠네요. 이것이 4월 연애운에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1번 리딩 여기까지 할게요. 2번 리딩 시작할게요. 지금 제손 안에는 2번 분의 4월 한달 동안의 연애운 그 중에서도 초순, 중순, 하순의 운을 알려주는 카드가 있습니다. 지금부터 이세장의 카드로 과연 한달 동안의 연애운이 어떨지 알아볼게요. 처음 카드를 열어볼까요? 이 카드는 초순의 카드인데요. 어쩌면 지금 이렇게 예약해하고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너무 힘들다. 정말 너무 힘들고 좋은 일은 나타나지 않을 것만 같고 지쳤다라고 말이죠. 4월 초순 당신은 무언가로 굉장히 실망한 모습입니다. 그리고 어쩐인지 고뇌하는 모습마저 보이네요. 지금 고민하고 있는 것이 지나간 연애일까요? 혹은 썸남일까요? 그것도 아니라면 누군가, 나를 사랑하는 누군가를 찾는 것에 굉장히 지쳐버린 걸까요? 여러가지 일들로 지쳐버린 사람이 있고 누군가 호의를 베풀려고 하지만 아직 내 귀에는 들리지 않는 그런 모습인데요. 중순으로 가면 어떨까요? 다행히 나는 평온을 되찾았습니다. 이 카드는 거의 나쁜 뜻이 없는 솔직히 나쁜 뜻이 거의 없다고 봐도 되는 아주 행복한 카드인데요. 행복한 사람들이 행복한 가족이 강변에 나와서 피크닉을 하고 있네요. 먹을 것도 풍성하고요. 사람들의 사이도 좋아 보이죠. 이런 것처럼 나를 정말 힘들게 했던 고민거리들이 중순이 가면 자연스럽게 사라질 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데요. 초순에는 누군가 나에게 이렇게 깨끗한 잔을 가져다 줘도 나는 모른 척을 했지만 중순부터는 다른 사람의 호의를 받아들여서 꽤 많이 행복해지는 모습이 있다고 보여요. 그래서 커플분들 같은 경우는 초순은 좀안 좋고 서로가 사실은 치이는 일들이 많고 직장 내 문제라든지 학교에서의 문제라든지 여러 문제로 서로 티격태격 할순 있지만 중순이 되면 이 문제들이 해결된다고 볼수 있고요. 솔로분들도 중순으로 갈수록 운이 좋아진다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하순으로 가시면 나는 뜻밖의 선물을 받게 됩니다. 어떤 선물일까요? 이 선물은 사실 근사한 것일 가능성보다는 아주 자그마한 것, 누군가로부터 아주 뜻밖의 조그만 선물, 기프티콘이라든지 아니면 오랫동안 연락이 되지 않았던 사람에게 갑자기 연락이 온다든지 하는 어쩐지 특별하지는 않지만 아주 비싸지도 않지만 내가 꼭 필요한 것, 아침에 따뜻한 커피 한잔 혹은 누군가의 미소처럼 굉장히 좋은 호의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운이 들어와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보면 굉장히 좋은 운이고 이 중순의 카드 때문에 더욱 그렇다고 보이는데요. 다시 한번 두 장의 카드로 4월 한달 동안 가장 좋은 것과 주의해야 되는 것을 알아볼게요. 지금 이두 장의 카드가 바로 그 카드인데요. 이번 달 연애운에 있어 가장 좋은 것은 무엇일까요? 판단력이네요. 지금 이번 분 당신에게는 굉장히 좋은 판단력이 있는 시기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뭐라고 말한다고 해도 흔들리지 않고요. 나 자신의 주관에 따라 일을 진행하더라도 틀릴 게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 이번 달은 나 자신의 판단을 좀더 믿어주는 게 좋겠어요. 그렇다면 이번 달 가장 나쁜 것, 내가 주의해야 할 것은 무엇일까요? 마법사 카드가 나왔네요. 이 카드는 두 가지 정도로 해석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한순에 다가온 이 사람, 이 사람이 어쩌면 나에게 말만 번드르르 하고 약속한 행동을 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이 사람은 정말 창의력이 많고 매력적인 사람이지만 실은 너무나 매력적이기 때문에 여기저기 눈을 돌리곤 하는 그런 사람일 수도 있거든요. 그것이 아니라면 나는 어떤 일에 집중이 잘안될 수도 있고요. 어떤 사람이 내 눈에 들어왔다가도 다른 사람이 또 좋아 보이고 혹은 이런 것일 수도 있어요. 내가 얘랑 만나면 어떨까 하고 상상이 너무 깊어져요. 머릿속에서는 이미 결혼도 하고 애도 낳고 그러다 부부싸움도 하고 뭐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죠. 그래서 어쨌거나 많은 가능성들을 다보더라도 가장 주의할 것은 생각이 길어지면 안 된다. 하지만 나에게는 냉정한 판단력이 있으니 이 사람이 좋다라고 생각하면 지금 내가 할수 있는 일에 대해 생각하세요. 내일 데이트는 어떨까? 오늘 입을 옷은 뭐지? 이 정도에서 끝내야 된다는 거예요. 너무 생각이 멀리 가버리면 그 생각들은 현재의 좋은 운을 망칠 수 있으니 그건 주의하셔야겠고요. 마지막으로 이번 분의 4월 한달 동안의 운을 나타내는 연애의 에너지를 나타내는 달의 카드는 어떤 카드가 나왔을까요? 지금부터 보시면요. 이제 딱반 왔대요. 이게 무엇일, 무슨 엇무 이야기일까요? 아직 내가 사랑하는 누군가, 어쩌면 기다리는 누군가 맺어지려면 바로 되지는 않을 것 같아요. 이번 달보다는 다음 달, 물론 중순쯤에 아주 좋은 기회가 있어 서로가 급격하게 가꾸어질 순 있겠지만 내가 아주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라면 다음 달 정도로 좀 기다려야 한다는 거죠. 보시면 달이 반 정도 찼어요. 이제 좀만 더 기다리면 보름달이 되겠죠. 이 카드는 동시에 포기하지 말라는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요. 내가 지금 생각하는 것, 연애운에 있어 꼭 가지고 싶은 것이 나에게 얼마나 중요한 의미였는지 다시 한번 돌아본다면 좋은 일들이 있을 거라고 넌지시 알려주기도 합니다. 그래서 종합해보자면 2월 한달 동안 이번분의운은요 중순이 가장 좋고 그리고 내 머릿속에 쓸데없는 생각, 걱정들만 많아지는 것을 조심하시면 다 좋겠다. 이렇게 정리해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2번 리딩 여기까지 할게요. 3번 리딩 시작할게요. 제 손안에 있는 세장의 카드는 바로 3번분의 4월 연애운의 초순, 중순, 하순의 흐름을 나타내는 카드들이에요. 지금부터 천천히 3번분의 4월 연애운이 어떨지 알아볼게요. 일단 초순의 카드를 볼까요? 누군가를 도와줄 일이 생기겠어요. 사람들이 혹은 공동체가 어떻게 보면 사회가 나의 도움을 바란다고 하네요. 사람들이 자꾸 나에게 도와달라고 손을 내밀어요. 근데 그것들을 나는 기꺼이 손을 내밀 사실은 준비가 되어 있다고 보이네요. 왜냐하면 이 마녀의 모습을 자세히 보시면 아주 좋은 옷을 입고 더구나 펜타클이 여섯 개나 담겨 있어요. 그래서 누군가를 돕기에 나는 지금 너무나 힘들다 라고 말할 법한 상황은 아닌 거죠. 이것은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 그렇다는 이야기고 물론 나 자신에게는 여러 고민이 있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사람들은 자꾸만 나를 찾아와서 도와달라 살려달라 합니다 그게 무엇인지 저는 정확하게는 아직은 모르겠어요 중순의 카드를 보시면 이 초순에 누군가를 돕느라 힘을 너무나 많이 써버린 나는 계속해서 무언가에 저항하는 느낌이 듭니다. 내가 이루지 못할 일을 하고 있는 건 아닐까? 내가 왜이 일을 하고 있지? 이렇게나 힘든 일이고 이렇게나 스트레스가 많은 일이면 하지 말걸 그랬어. 어쩌면 소개팅을 해주려다 괜히 내가 봉변을 당한 걸 수도 있고 사실은 그것보다는 연애 외적으로 나에게 어떤 도움을 바라는 사람들이 있고요. 일적으로 나는 그 사람들의 도움을 그것도 내 선의로 도와주려고 했지만 그것 때문에 꽤나 힘들어지는 그런 모습으로 보여요. 그런데 하순으로 가보시면 나는 마음속에 어떤 결론을 얻게 됩니다. 괜찮아 난할수 있어 라고 생각하는 의지가 보이거든요. 그래서 초순에 누군가 나에게 도움을 요청하고 그리고 그것 때문에 나는 꽤 힘들어 하지만 결국은 마음속 의지를 다져 어떤 결론을 얻어내는 거고요. 이것을 연애 문제로 생각을 해보자면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을 거예요. 이성, 친구, 썸 혹은 누군가 나에게 자꾸 기대려고 하고 도움을 달라고만 해요. 나도 힘든데 나도 정서적인 에너지가 없는데 말이죠. 하지만 그런 힘든 시간들이 하순으로 가며 내가 그것을 떨쳐내든 아주 도와주기로 마음을 먹었든 어느 정도 마음의 정리가 끝난 것으로 보입니다. 이 중순에는 조금 골치가 아플 수 있겠지만 말이죠. 그러면 다음에 두 장의 카드로 다시 한번 4월에 3번분이 가장 좋은 것, 가장 주의해야 될 것에 대해서도 알아볼게요. 가장 좋은 것은 뭘까요? 보상받는다고 해요. 이건 참 반가운 카드네요. 왜냐하면 수많은 사람들이 나에게 도움을 요청했고 내가 선의를 베풀었음에도 우리는 사실 감사합니다라는 인사조차 받지 못할 때도 많잖아요. 그런데 이번만큼은 내가 여기서 어떤 보답을 받는다고 합니다. 그러니 걱정할 필요가 없고 나는 여기서 어떤 보상을 받을 테니 나에게 누군가 도움을 주면서 내가 감사하다는 말조차 듣지 못하고 이대로 잊혀지는 건 아닐까 하고 걱정할 필요는 없다고 해요. 그러니 좀더 넉넉하게 내 마음을 나누어도 괜찮다는 그런 이야기처럼 보이기도 하네요. 그렇다면 가장 주의해야 할 것은 무엇일까요? 이번 달의 카드들은 연애 문제와 크게 관련이 없는 것처럼 보였지만 분명 나에게도 어떤 사랑의 제안이 옵니다. 그것이 이성 친구가 있는 분이든 없는 분이든 무언가 내 마음을 설레게 할 만한 어떤 제안이 와요. 그런데 나는 거기에 시큰둥해요. 괜찮은 척, 나는 그런 걸 받을 필요가 없는 척 그런데 그런 태도들이 조금 연애운에 있어서는 안 좋은 형태로 전개가 되는 것 같거든요.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요. 한 장의 카드를 더 뽑아봤어요. 이 카드는 여러분들의 4월 연애운의 어떤 에너지, 어떤 흐름을 한 장의 카드로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런데 여러분의 달에 빛이 아주 조금 들어옵니다. 그런데 이 카드가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커뮤니케이션, 대화가 중요하다고 해요. 어쩌면 나의 이런 태도들이 위험하다고 이 카드가 알려주고 있는 것일지도 몰라요. 그래서요 이번 달에는 내가 일이 크게 바쁠 가능성이 높고 그래서 직접 만나서 대화하는 시간보다는 그 사람과 카톡이나 메시지 등으로 통화 등으로 이야기를 하게 될 확률이 높은데요 그럴 때그 사람이 내가 부, 내게 무언가를 해주려고 할때 그걸 거절하지 마시고 받아들이시고 그리고 조금 더 우리가 힘들어서 날카로워질 수 있는 상황에도 이 사람에게 좀더 부드럽게 이야기할 수 있도록 신경 신경을 써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내가 이런 의사소통 그 사람과의 대화만 신경을 쓴다면 내 운이 좋아질 수 있는 부분이 분명히 보이거든요 더구나 보상받는다라는 카드가 떴기 때문에 이번 달에 조금 겪은 힘든 일들 내가 양호한 것들은 분명히 나에게 도움이 되는 형태로 다음 달 혹은 그 다음 달에 돌아오게 될 겁니다 그러면 여기까지 3번분의 4월 연애운이었고요. 4월에 힘들어도 아주 행복한 일들 가득 생기길 바랄게요. 3번 리딩 여기까지 할게요. 4번 리딩 시작할게요. 제손 안에 있는 이세장의 카드는 바로 4번분의 4월 한달 동안의 연애운의 흐름을 의미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과연 어떤 모습일지 알아볼게요. 먼저 초순의 카드를 볼까요? 초순의 카드를 보시면 어딘가 굉장히 실망한 마녀가 보이네요. 저는 이 카드를 때로는 이렇게 해석하고는 해요. 어, 너무나 내게 좋아 보였던 것들, 세상에 내게 전부인 줄 알았던 것들이 어느 순간 빛을 잃었다, 의미가 없어졌다고 말이죠. 마녀의 뒤에서는 근사한 파티가 열리고 있어요. 사실 이 파티에 오려고 마음을 먹었을 때는 이 파티가 너무 재밌고 즐겁고 좋을 거라고 생각했으니까 왔던 거겠죠. 하지만 와보니 결국 이것은 내가 바라던 것이 아니었음을 마녀는 너무 늦게 깨달았어요. 이런 것처럼 내 마음속에 있던 어떤 고민들이 해결은 될수 있으나 그것이 내가 바라던 것이 아니었다 라는 형태로 나타내게 될수 있을 것 같아요. 중순의 카드를 보시면요. 마녀가 달밤을 날아갑니다. 그리고 고양이는 밑에 물을 바라봐요. 하지만 자기 모습이 원래 모습보다 더욱 크게 나타나고 있죠. 이런 것처럼 내 마음속에 어떤 불안이나 공포 같은 것들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일진 모르겠지만 연애사적으로 나에게 고민이 많은 한 달임은 분명해 보입니다. 어쩌면 나는 좀더내 머릿속이 분명해진 걸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겉으로 보기이 근사한 파티가 사실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었음을 알려면 내 마음속에 어느 정도 명료해지고 현명해져야 할 필요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나는 어떤 사실을 알아차리고는 곰곰이 생각에 잠깁니다. 때로는 내 모습이 이렇게 크게 보이는 것처럼 내 불안이 커질 일도 있겠죠. 하지만 곧 알게 될 거예요. 이것이 곧 지나가는 것임을 말이죠. 그래서 하순이 되면 나는 새의 길을 보며 멍하니 생각해요. 그래 저쪽으로 가야지. 그래 난 이쪽으로 갈수 있어. 그래서 당신은 터벅터벅 어떤 길을 걸어가고 있어요. 내가 어떤 것을 실망했어요. 내가 너무나 좋아하는 어떤 사람일 수도 있고 내 연인과의 어떤 문제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놓아두고 이제는 떠날 준비가 되었다는 거예요. 이것이 꼭 어떤 이별을 의미하지는 않고요. 내 안에 어떤 사람을 용서할 수 없는 문제라고 생각을 해보죠. 우리가 예전에 만났던 어떤 사람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과의 일이 어, 좋은 일이었다, 좋은 인연이었다, 잘 지냈다 라고 말하려면 우리가 그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 인정해야 돼요. 그리고 놓아 보내줘야 하죠. 어쩌면 4월 한 달은 그런 시기일 수도 있겠네요. 내안의 우울들, 스트레스들, 그것들이 많은 고민을 통해 그리고 실체보다 어떻게 부풀려졌는지 그것들을 깨달음으로 인해 나는 새로운 길을 간다는 그런 걸로 말이죠. 그러면 다시 한번 두 장의 카드로 4번분이 가장 좋은 것과 4번분이 가장 주의해야 할것 연애혼에서의 관점으로 알려드릴게요. 그런데 확실히 가장 좋은 것으로도 이완드들의 카드가 나온 걸 보면 4번 분은 4월 한달 동안 고민이 많나 봐요. 그리고 스스로 해야 할 것들도 많아서 어쩌면 이런 불안한 시간, 달 카드의 시간들이 그리 달갑지 않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리고 가장 주의해야 하는 것으로는 어떻게 보면 좀 반갑지 않은 카드이기도 한데요. 이 타워 카드가 나왔어요. 그런데 한 가지 지점을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하는데요. 옛날에 번개라는 것은 파괴를 의미하기도 했지만 정화를 의미하기도 했어요. 물론 이 번개가 나에게 주는 이 전홍화의 과정은 물이 주는 것처럼 부드럽지는 않아요. 어떻게 보면 충격일 수도 있고 내 마음속에 여러가지 시끄러운 스트레스들을 낳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 번개가 지나간 곳에는 이 바벨탑이 사라진 것처럼 결국은 아주 깨끗해져요. 그러니 나의 지난 인연들, 어쩌면 잊을 수 없는 것들, 그런 문제들이 이렇게 힘든 과정을 거쳐 지나가게 되는 거겠죠. 그런데 주의할 점으로 이 카드가 나왔을 때 우리는 무엇을 또 생각해야 할까요? 제 생각에는요. 이 일들이... 이 탑이 다시는 쌓을 수 없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타워가 없어진 자리에는 새로운 타워가 생겨나고요. 분명히 그것을 할수 있는 사람임을 우리가 이 갈림길 앞에서 생각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솔로분들이라면 과거의 인연을 정리할 수 있겠고 만약 여태까지 기, 특별히 기억나는 누군가가 없는 분들이라면 내 마음속에 연애의 어떤 기준을 내려놓고 새로운 곳으로 가는 어떤 여정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특히 커플분들은 이번 달에는 많이 싸울 수 있는 여지들이 보이니 내가 조금씩 양보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제가 어떤 카드를 보여드릴 건데요. 이 카드는 바로 한달 동안 연애운의 에너지가 어떤 달로 떴을지 알아볼게요. 과연 4번 분에게는 어떤 달이 떠올랐을까요? 확실한 건 저는 이 카드가 떠오르네요. 어딘가로 갈 시점이라고 말이죠. 그 많던 고민들, 어떻게 보면 나를 괴롭혀왔던 것들도 이제 정점을 찍고 다시 새로운 달로 태어날 거라고 해요. 그러니 우리가 놓아줘야 하는 것들, 내 마음속에 버려야 하는 것들은 내려놓는 것이 좋을 것 같고요.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 그리고 만약 초순에 내게 떠오른 어떤 문제, 내가 더 이상 이것이 좋지 않구나, 행복하지 않구나 라고 생각했다면 그 인연 혹은 내 마음속 문제들은 조금 내려놓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러면 4번 리딩 여기까지 할게요. 5번 리딩 시작할게요. 제손 안에 있는 3장의 카드는 5번분의 4월 한달 동안의 초순, 중순, 하순의 연애운의 흐름을 나타냅니다. 지금부터 살펴볼게요. 일단 초순을 보시면 나는 너무나 매력적인 누군가가 있어요. 그런데 다가가기엔 어려운 모습, 마치 드래곤으로 나오는 것을 봤을 때 나는 이 사람, 혹은 누군가, 나의 감정을 다스리기가 조금 어려운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그만큼 내 마음이 동했고 무언가로 향하고자 하는 의지는 아주 분명해 보여요. 좋아하는 사람이 있는 분이라면 그분에게 다가가는 것이 여느 때보다 어렵지만 내 마음은 그만큼 많이 올라와 있는 상태라고 볼수 있겠고요. 연인이 있으신 분들, 이미 사귀는 분들이라면 어쩌면 약간은 다툼을 하게 될수 있는 그런 소지도 조금 보이네요. 중순으로 가시면 나는 아주 강렬한 유혹을 느끼게 됩니다. 이것은 이성친구가 있는 분이든 없는 분이든 마찬가지예요. 내 안에 어떤 강렬한 유혹이 있어요. 그리고 그 사람을 자꾸 따라가고 싶고 보고 싶고 그 사람의 제안에 굉장히 마음이 흔들리기 시작하는데요. 이 악마 카드라는 것은 아주 매력적인 어떤 이성을 의미하기 때문에 누군가 내게 다가왔고 그 속내는 알수 없지만 자꾸만 따라가고 싶은 그런 마음을 의미한다고 볼수 있어요. 하순에 가면 여전히 난 갈팡질팡 하지만 적어도 자기 중심은 지키고 있습니다. 이 유혹은 대단했지만 그래도 내가 있어야 할 곳이 어디인지는 잊지 않는 모습인데요. 그래서 중간에 유혹 때문에 위태위태했지만 좋아하는 분이 있는 분이라면 제자리로 돌아가겠고 그리고 연인이 있는 분들은 어쩌면 내가 그렇지 않다면 상대방이 그럴 수 있겠지만 결국 이 유혹을 이겨낸다 이런 의미로도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 페이지라는 것은 아주 어린 소년이기 때문에 이 소년의 의지가 마치 어떤 메이저 아르카나들 카드같이 아주 강력하지는 않다고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겨우 지켜내고 있다라는 느낌이 더 강하다고 말씀을 드려야 할까요? 제손안에 카드 두 장이 더 있는데요. 이 카드들은 5번 분이 4월 한달 동안 가장 좋은 것 그리고 이 카드는 가장 주의해야 될 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야 하고 있어요. 가장 좋은 곳은 나에게 기회가 옵니다. 그런데요. 아주 천천히 말이죠. 이 페이지 펜타클 카드는 빠르지 않습니다. 느릿느릿 오고 있어요. 이번 달에 다 가기 전에 오기는 하는 걸까요? 라는 느낌으로 천천히 오고 있죠. 이 사람은 아까의 악마 카드와 달리 아주 믿음직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믿음직한 사람이 나에게 천천히 다가오고 있고요. 이성 친구가 있으신 분들은 이 기회가 아주 느릿느릿 오기 때문에 내가 사랑하는 그 사람이 대체 언제 오려나 대체 내게 언제 그 이야기를 하려나 하고 약간은 답답할 수 있겠습니다. 가장 주의해야 할 것은 재미있네요. 이 카드가 나왔어요. 혹시 중순에 이 악마 카드로 상징되는 사람이 내가 과거에 만난 어떤 사람이었다면 피하는 게 좋겠어요. 중순에 어떤 사람이 내가 내게 만나자고 했을 때내 마음이 혹할 만한 제안을 했을 때그 사람이 과거 나와 사귀었던 사람 혹은 내가 마음이 있었던 어떤 사람이라면 좀 멀리하는 게 좋겠고요. 만약 재회를 기다리시는 분이라면 이번 달 중순은 그렇게 좋은 때가 아니다. 이 사람이 이 악마 카드라는 것은 사실 성적인 어떤 유혹을 의미하기도 하기 때문에 내게 온전히 정착하려고 하기보다는 어떤 성적인 유혹을 느꼈다, 매력을 느꼈다 이런 위험이 좀 있다는 것을 생각해 두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5번 분의 4월 연애운 한달 어떤 에너지를 갖고 있는지 달 카드로 알아봤어요. 마지막으로 5번 분의 4월 한 달. 어떤 에너지를 갖고 있는지 달 카드로 알아봤어요. 과연 어떤 에너지가 깃들어 있을까요? 5번 분의 달은 어떤 모습으로 떠올랐을까요? 에너지 자체는 좋은 시기라고 해요. 점점 올라가고 있어요. 하락하는 시기는 아니죠. 그만큼 내 에너지들, 연애와 사랑에 대한 에너지들이 천천히 차오르고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이 기회가 정말로 조금씩 조금씩 온다는 거죠. 그래서 다소 답답하더라도 내게 좋은 기회가 올 때까지 좀 기다려보시는 것이 연애운 적으로는 좋겠고요. 뿌리신 분들 하면 이번 달에는 상대방에게나 나에게나 유혹이 있을 수 있으니 서로 좀 주의하는 것이 좋아 보여요. 다만 하순으로 갈수록 나는 내 중심을 잡게 되고 내가 그것을 잘 참아내는 모습이 보이니 아주 크게 걱정하실 일은 없겠습니다. 그러면 5번 리딩 여기까지 할게요.